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뚱볶이의 음식들입니다 우선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더위도 많이 타고 또 집에 에어컨도 너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화장을 잘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얼로 찍게 된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첫 번째는 꾸덕한 로제 떡볶이 그리고 베이컨 크림 떡볶이 치킨 반마리와 여러가지 튀김들입니다 음. 이 로제 떡볶이는요. 맛이 네가지가 있더라고요. 약, 중, 강, 강 플러스 강. 아시다시피 저는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플러스 강. 여기에는 베트남 고춧가루가 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고요. 요그 제가 크림 떡볶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얘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보니까 베이컨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햄도 들어있고 메추리알에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고 튀김은 게맛살튀김, 김말이, 한입 핫도그, 그 다음에 치킨 반말이까지.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여기 로즈떡볶이 치즈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좀 막혀가지고 좀 치즈가 굵었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저는 토핑이 이게 엄청 많네요 다양하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 어묵과 햄은 기본이고 햄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여러가지인데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이런 와 소스 먹었는데 매콤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내려가. 인사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허은비가. 그러니까 이런 햄도 들어가 있고, 어? 이런 뭐, 여기 안에 치즈떡이나 고구마떡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떡도 들어가 있고, 어묵도 가위에 들어가 있고, 어. 소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웃음> 어, 맛있겠다. 우선은 얘부터 먹어볼게요. 어, 이거 너무 궁금하다. 여기 안에 모드레을지 뭐 치즈떡 같애, 치즈 음. 그리고 제가 강하게 플러스 강하게 제일 매운 단계를 선택했잖아요 오, 진짜 매콤한데 약간 불닭볶음면 정도? 근데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중간 맛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소스가 엄청 꾸덕꾸덕하고 와 진짜 매콤한 로제떡볶이 그리고 얘도 햄도 들어있네요. 음. 분홍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돼지고기 함량이 높은 소세지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맛이 되게 많이 나. 음. 음. 이렇게 어다이 달리 감싸서 이렇게. 음또 쫄깃쫄깃하고 우선적으로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매운게 딱제취향이에요 음. 근데 이게 소아픈 매운맛이 아니라 입만 약간 살짝 치는 그런 매운맛 같아요 이거 이거 튀김 찍어보면 딱 이겠다 이거 치킨 반말이거든요? 순살치킨 음. 음. 치킨 다리살 다리살 엄청 부드러워 찍어서 이 맛있어 이렇게 치킨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주셨거든요? 근데 필요없어. 떡볶이에다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오, 당면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당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오, 음. 당면 진짜 잘 불리셨다. 와.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강. 음. 음.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거든요? 베이컨 크림 떡볶이? 응? 여기에는 베이컨, 큼직한 베이컨 있잖아요. 완전 커. 큼직한 베이컨이 들어있어요. 이 베이컨을. 아, 베이컨 먼저 먹기 전에 소스부터. 음, 너무 곳에 너무 곳에 솔직히, 이거 크림 떡볶이 약간 우리 자주 먹는 그 3번 스프 있잖아요. 그런 맛 나면 어떡하지? 있는데 오, 그런 맛 아니야. 진짜 크림 파스타 같아. 음, 베이컨이 많이 짜지도 않고, 음, 이거 진짜 파스타 먹기 된다. 여기에는 메추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완전 조금 조금 맵.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크림 파스타 찍어서 떡국 찍어서 장만 파스타래. 음 반죽이 달달하면서 빠소 그소세지 짭조름한 거 되게 잘 어울린다. 음 미역김말이 말이 음. 되게 알차, 알차. 우리 고양이도 지금 난리 났어. 음. 튀김도 튀김옷이 두껍지 않아서 좋다. 불리되지 않아서 되게 잘 튀겨진 것 같아요. 음. 김말이 한입 핫도그 요 개마살 게마,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한입 핫도그 근데 겉에 있는 빵피가 되게 달달하고 안에 있는 소세지가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두 개가 되게 단짠단짠 되게 잘 어울려요 음. 맛있겠죠? 음루소스 찍어서? 치 너무 맛있다 뚱뽀기가 아니라 뚱치킨이어도 될것 같아요 음음 음. 음. 로제 떡볶이는 아니 베이컨 크림떡볶이도 그렇지만 로제 떡볶이는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얘도 햄음 한입 핫도그 음. 네 오늘은 뚱볶이에 로즈떡볶이 베이컨 크림 떡볶이 그 다음에 순살 치킨 한입 핫도그 김말이 게맛살 튀김을 먹어봤는데요 우선은 크림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이게 약간 우리 맨날 타먹는 그 스프 있죠, 스프. 그만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까르보나라 파스타 먹은 것처럼 엄청 진해. 어. 그리고 베이컨도 큼지막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햄도 저는 여기 햄이 너무 마음에 드네. 이 들어있는 햄이 소세지죠. 이름 소세지인데 이게 진짜 고급 소세지 그런 느낌이에요. 뽀더도 뽀드도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리고 로제 떡볶이.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두 가지 중에 제 입맛에 골리자면 저는 로제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요새 떡볶이가더 맛있었거든요 솔직히? 음, 안에 들어간 내용도 물 되게 알차요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가 있고 어묵, 당면, 떡볶이, 떡, 그 다음에 메추리알까지 너무 다양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맛이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너무 꾸덕하면 목에이잖아 근데 꾸덕하면서 약간 요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신 것 같아 거기다가 저 맵게 먹어서 이게 더제 입맛에 맞있는것 같아요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요 강 플러스 강 그거 드시고요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약이나 중간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는 이게 닭다리살을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엄청 부드럽고 튀김도 되게 잘 튀겨주셨다고 그요 이게 잘못 튀기면 은 튀김옷과 이소 살이 분리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한입 핫도그랑 김말이랑 이거 다 이게 잘못 튀기면은 이게 껍데기랑 그 튀김옷이 되게 분리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지 같도 정말 맛있어요. 왜냐면 이 빵, 피는 빵은 되게 달달한데 안에는 소세지는 쫀득쫀득하면서도 약간 폭 터지면서도 짭주름해 그래서 단짠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똥볶이도 되지만 똥치킨도 될것 같아. 둘다 잘하고 쓰죠. 튀김도 잘하고. 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